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원지역의 국가와 성립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청동기 시대 때 국가가 성립하고 발전하였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청동기 문화가 발전하고 국가가 성립한 지역은 바로 황어강 중류지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이 황어강 중류지역에서 발견된 얼리터우 유적이 거기서 발견된 거대한 성벽과 궁전 유지, 유적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역사상 최초의 왕조라고 기록되어 있는 문헌상 최초의 왕조인 하왕조였을 것이다라고 추정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하왕조의 경우에는 역사책에 최초의 왕조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것이 확실히 존재했다라는 증거가 발견이 되었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문헌상 최초의 왕조. 얼리터우 유적을 하왕조로 추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 하왕조를 아직까지 문원상 최초의 왕조라고 추정하는 까닭은 어떠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그것은 바로 자 궁전과 성벽 유적이 발견되어서 여기가 하왕조일 걸로 추정을 하는데 아직까지 뭐가 안나왔다그 했니? 융자나? 음, 기록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역사책에 일치하는 역사책의 내용과 일치하는 문자는 기록이 나와야지 여기가 하왕조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황어망 중류지역에서 하왕조 이후에 등장한 두 번째 왕조는 바로 상왕조예요. 상왕조의 마지막 수도가 은이라고 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 마지막 수도의 이름을 따서 상왕조를 다른 말로는 은왕조 상나라 또는 은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상왕조는 기원전 6000년경에 성립한 것으로 보이는 왕조인데요. 나라인데요. 사실 이 상왕조 같은 경우에도 하왕조와 마찬가지로 문헌상에만 존재하는 왕조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아, 이 상왕조가 확실히 존재했구나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뭐가 발견되었기 때문일니까 문차 응. 기록. 그렇죠 문자와 기록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이 상왕조의 역사적 실체가 밝혀지게, 되, 밝혀지게 된 것은 언제였냐면은 청나라 말기였어요 청나라 배운 적 있나요 한국사 시간에 네. 한 번쯤 들어봤죠 그죠 네. 자 청나라 말기에 청나라 말기에 왕의 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과거시험에 1등, 그 힘든 과거시험에 1등으로 합격할 정도로 대단히 어, 머리가 좋고 학문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왕의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취미가 뭐였냐면요. 오래된 골동품을 수집하거나 혹은 오래된 옛날 글자들, 한자의 오래된 형태 같은 것들을 찾아서 읽고 어, 그리고 해석하는 이런 것들을 취미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음. 자 그런데 이 왕의형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학질이라고 하는 말라리아라는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막 열이 나고 알아눕고 막 부들부들 떨고 그렇게 아파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이 왕의형의 제자가 약국에 가서 약을 사옵니다 자 당시 이 중국 사람들은 어 말라리아 학지대라는 병에 걸렸을 때 뭔지는 모르겠지만 옛날부터 땅속에서 뭔가 뼈조각 같은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어 그래서 이거 용의 뼈가 아닐까 라고 사람들이 추정을 해서 용골 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었어요 어 그리고 학지대에 걸렸을 때이 용골 이라고 하는 것을 다려 먹으면 낫는다 라는 요런 어떠한 어떤 치료법을 가지고 있었다 라고 합니다 음. 자 그래서 왕의 형이 아프니까 그 제자가 약국에 가서 용골들을 사가지고 왔어요 선생님 이거 다려먹으면 낫는데요 이거 먹고 빨리 나으세요 라고 이게 약을 드렸다 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왕의 형이 아 고맙다 잘 먹을게 하고서는 딱 받아 봤는데 이표조각에 뭔가 글자 같은 것들이 써 있는 겁니다 이 사람 평소에 취미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어, 골동품이나 오래된 글자 같은 것들을 연구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 겁니다. 이거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연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해석을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픈 것도 있고 흥분하면서 제자한테도 이거 어디서 사왔니? 약국에서 사왔어요. 그럼 지금 당장 내가 돈줄 테니까 어 약국이란 약국 다 다니면서 용골이란 거, 용골 있는 대로 다 사와봐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약국을 돌아다니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용골을 사가지고 왔어요. 물론 글자가 없는 것도 있었지만 은또 거기에 희미한 글자 같은 것들이 새겨진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평소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연구자료 같은 것들하고 막 맞춰보니까 하나 둘씩 해석이 되기 시작을 한다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 어디서 많이 읽어본 것 같은데 나 찾아보니까 역사책에 나온 상왕조의 기록과 일치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아, 상왕조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였구나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연한 계기에 밝혀지게 돼요. 음. 자, 그리고 그 뒤에, 이, 어, 1900년대 초 1936년이었나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황후왕 중류지역에 큰 홍수가 나면서, 뭐가 발견이 되냐면은, 상왕조의 마지막 수도였던 은의 흔적, 은의 폐허가 된 은의 흔적이 발견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은허유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은허유적이 황허강의 홍수로 인해서 발견이 되고요. 거기를 파봤더니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청동기와 더불어서 용골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음. 자, 그러면서 이상 왕조의 역사가 완전히 밝혀지고 또 검증이 될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상 왕조 시기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왜 뼈다귀에다가 글자를 새겼을까? 자 이러한 글자들을 가지고 거북의 뼈나 아, 거북의 껍데기 갑이나 아니면은 동물의 뼈 골에다가 새긴 문자라고 해서 갑골문 또는 갑골문자라고 해요. 거북의 껍질이나 소뼈 같은 것을 새겼다고 해서 갑골문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왜 거기에다가 글자를 새겼느냐 이 상이라고 하는 나라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정치를 했느냐 국가에 중대한 일이 있을 때그 갑골로 점을 쳐서 결정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뼈나 껍데기에 글자를 새겼던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점을 쳤느냐 자. 단단한 물체에 갑작스럽게 열을 가하면은 물체는 팽창하나요, 수축하나요? 그렇죠, 팽창합니다, 그렇죠. 잘 말린 뼈나 거북의 껍데기에다 갑자기 열을 가하면은 팽창하면서 그게 쩌저적하고 갈라져요. 상왕조에서는요, 나라의 수도를 옮긴다든지 다른 나라랑 전쟁을 한다든지 중대한 일이 있을 때 왕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점을 쳐서 신의 뜻을 물어서 결정하였다 라고 해요 수도를 옮길 일이 있을 때신이시어 수도를 언제 어디로 옮기는 게 좋을까요? 하고서는 거북의 껍질이나 소뼈를 불에다가 던지는 겁니다. 그럼 그게 쩌저저적하고 갈라지겠죠. 그죠? 그리고 갈라진 모양을 보고 점괘를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 점을 쳐봤더니 신께서 언제 어디로 수도를 옮기라고 하셨다 라고 이렇게 왕이 그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점을 치고 난 다음에 뼈나 껍데기에다가 그 내용을 새기는 겁니다. 몇월 며칠 왕께서 신에게 수도를 언제 어디로 옮길 것인가를 물어보았더니 신께서 이리이리 답하였다 라고 새기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그렇다면 상왕조의 경우에는 왜 왕이 직접 결정하지 않고 신의 뜻을 물어서 국가의 중대한 일들을 결정하였을까요? 어, 그렇죠 왕의 힘이 아직까지 약해서 왕의 권위가 약해서 얘들아 뭐 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백성들이나 신하들이 우리가 그걸 왜 해야 돼요 라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이거 뭐 하자 왜요 라고 물어보면 왕이 뭐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다 신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백성과 신하들을 이끄는 겁니다 그렇죠? 국가가 이제 막 성립한 단계였어요 아직까지 왕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백성과 신하들을 지배할 수 있을 만한 힘과 권위를 갖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구로부터 빌려오는 거예요? 신으로부터 빌려오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우리는 이런 정치 형태를 가지고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신정 정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왕이 제사장을 겸하는 형태를 가지고 신정 정치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은 한국사 시간에 아마 재정 일치라고 배웠을 겁니다. 배운 기억이 나시나요? 자, 이러한 정치 형태를 가지게 된 이유, 아까 설명했듯이 왕이 아직까지 힘이 약했기 때문에 신으로부터 그 힘과 권위를 빌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뭐,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원래 왕은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으로서 갖는 종교적인 권위와 힘을 바탕으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를 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당시 왕은 정치적인 힘이 약했기 때문에 신으로부터 그 권위를 빌려오는 이러한 형태를 취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음. 자,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은 상 왕조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여러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국가가 이제 막 성립하고 발전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왕의 힘이 부족해서 신으로부터 그것을 빌려오는 이러한 형태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상왕조를 대표하는 청동이 뭐라 그랬어요? 네발 달린 소, 청동 소시라 그랬잖아요. 그죠? 제기라 그랬고, 이 상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이제 만들기 힘들고 비싼 청동을 가지고 그큰 제기, 소스 만든 까닭은 왜,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뭐라 그랬어요? 제사가 그만큼 정치적으로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요런 것들을 봤을 때 바로 그러한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상왕조는 이후에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점차점차 세력이 확대되어 나가다가 기원전 11세기경에 주나라에 의해서 멸망하였다 라고 해요 자 그러면서 이후에 중국의 역사는 주나라 시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역사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자. 뭐 교과서에 안 나오고 시험에도 나올 리가 없지만 상왕조가 왜 망했고 주왕조가 어떻게 성립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상왕조의 마지막 왕은 주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라 합니다. 이 주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하고 정치도 잘하는 대단히 훌륭한 왕이었는데 한 가지 단점이 있었다고 라 한다면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 것이었다고 라 해요. 그런데 이상주왕 의 앞에 어느날 엄청나게 예쁜 달기라고 하는 여자가 나타났다 라고 합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예뻤다고 전해지냐면요 이 여자가 지나가면은 꽃들이 달기를 한번 쳐다보고는 아 나는 저 여자에 비해서 못생겼어 시무룩하고 어, 고개를 숙였다 라는 말이 전해질 정도로 예쁜 여자가 달기였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자를 좋아했던 상왕조는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이 달기에게 푹 빠져서 정치를 내팽겨치고 이 여자랑 놀기 바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달기라고 하는 여자는 되게 예쁘긴 예뻤는데 성격이 조금 이상했대요. 사치스러운 거 좋아하고요. 잔인하고요. 또, 또 그리고 변태적이기까지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상주왕은 그러한 달기의 취향을 맞추기 위해서 초호와 궁전을 지어주기도 하고요. 달기와 함께 놀기 위해서 술로 만든 연못이나 고기로 만든 숲 같은 것들을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연못을 술로 만드는 거야. 그리고 술로 만든 연못 위에 배를 띄워놓고 노는 거지. 그러다가 술 마시고 싶으면 연못 물한 그릇 퍼가지고 마시는 거예요. 먹다 보면 안주가 땡기겠죠. 그러면그 연못 주위에 있는 숲에다가 고기를 구워가지고 걸어놓은 거예요. 아, 그래서 고기 숲에 가가지고 먹고 싶으면 하나 건져가지고 먹고 뭐 이랬다라고 합니다. 요거를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냐면은 주지육림이라고 하고요. 굉장히 호화스럽게 흥청망청 술 먹고 노는 모습을 가지고 주지육림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시험엔 안 나오겠지만 여러분의 교양과 상식이 풍부해지는 유익한 동아시아사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 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돈, 초호화 궁전을 짓고 주지육림 같은 거 만들어서 놀고 하는 돈 전부 다 어디서 나왔을까? 백성들의 세금이에요. 그죠? 왕이 정치는 안하고 백성들의 세금으로 그렇게 낭비를 일삼으니 나라가 당연히 개판이 됐겠죠. 그죠? 그래서 정신 똑바로 박히신 아들이 왕한테 가서 전하 이러시면 안됩니다. 정신 차리고 여자를 멀리하시고 좀 제대로 좀 하세요. 라고 이렇게 잔소리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자 상주왕이 니네가 뭔데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그렇게 헐뜯냐 라고 하면서 그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자 달기가 옆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어, 우리 기왕 죽일 거좀 즐겁게 죽여보자. 재밌게 죽여보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어떤 형벌을 내렸냐면 은 포락지형이라는 형벌을 내렸다고 라 합니다 이렇게 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다가 구리로 청동으로 만든 금속의 봉을 올려놓는 거예요 굉장히 뜨겁겠지 그치? 음. 그리고 그 죽을 사람한테 사형수한테 너 살고 싶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맨발로 걸어가면 은 내가 살려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수는 여기를 밟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어떻게 되겠어 지나가려고 하다가 맨발로 가니까. 그래서 발이 뜨거워서 아뜨거 아뜨거 하다가 불러떨어져가지고 국에는 불에 타 죽었겠죠. 그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잔인하고 변태적인 달기는 굉장히 기뻐해왔고 상주왕은 자신의 여자인 달기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의 주왕이 미친 짓을 일삼자 상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주라고 하는 나라의 무왕이라는 사람이 이런 미치고 왕를더 이상 왕으로 보실수 없다라고 하면서 군대를 일으켜서 상왕조를 멸망시키고 새롭게 주 나라를 세웠다. 그러니까 주 나라가 이후에 상왕 중류지역을 중심으로 새롭게 나라를 지배하게 되었다. 라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진짜로 그랬을까? 진짜로 이런 일이 일어났었을까? 음, 그런 얘기 있죠. 역사는? 승자의 역사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죠 엄밀히 말하자면 사실 주나라는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무엇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 그렇죠 정당화할 필요가 있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상나라 역사의 마지막을 굉장히 이상하게 기록한 것이 아닐까 하고도 추정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조선시대 때 쓰여졌던 고려시대 역사서들을 보면은요 어떤 시기냐 원래 그렇죠. 고려라는 나라 참 훌륭한 나라였는데 막판되면서 나라가 너무 개판이라서 이성계 님께서 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조선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식으로 써 있어요. 그죠 아마도 그런 어떤 승자의 역사 입장에서 상왕조 시기의 마지막 역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까 하고 우리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달기처럼 너무너무 예뻐서 나라를 말아먹는 사람을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은기울경자에 나라극자를 써서 아름다운 색자를 써서 경국지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음, 너무 예뻐서 나라가 망할 정도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교양과 상식이 풍부해지는 유익한 동아시아사 시간이에요. 그죠? 음. 어, 달기 마지막에 죽일 때도 굉장히 전설적이었다라고 해요. 전연에 목을 베어라! 라고 해가지고, 어, 이제 죽이려고 도끼를 들고 이제 사형수가 찾아갔는데, 얼굴을 한번 보더니, 아, 너무 예뻐서 못 죽이겠어요. 라고 해서 도끼를 떨겼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얼굴을, 어, 저기 뭐냐, 어, 자루로 가리고 목을 뱉다라는 뭐, 이런 얘기가 전해지기도 해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새롭게 상왕조가 멸망을 하고 주왕조, 주나라가 중국을 지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음. 자, 그래서 원래 주나라는 요만했는데 상을 무너뜨리고 중국을 지배하게 되면서 이제 주나라는 이만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요. 아직까지 이 주나라는 이렇게 넓어진 영토를 왕이 직접 지배할 만한 힘이나 제도 같은 것들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주나라 왕은 이 넓어진 땅과 많아진 백성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이른바 혈연적 봉건제 라고 하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라고 합니다 요거 중요해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우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 혈연적 봉건제의 시행입니다 요거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앞으로 나오는 이야기들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음. 자, 혈연적 봉건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일단은 봉건제에 대해서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나라의 왕은 자기의 힘이 미치는 영역이 나라 전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힘이 미치는 지역은 주나라 왕이 직접 통치를 하지만 자기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먼 지역의 경우에는 제후라고 하는 사람을 임명해서 그 땅을 대신 다스리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내 힘이 미치지 못하니 네가 거기 가서 그 땅을 대신 다스려라 라고 하는 사람을 임명하였다 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음. 자, 그래서 왕은 제후에게 제후라고 하는 관직과 그가 다스릴 땅을 주는 겁니다. 그런 곳을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은 국이라고 불러요. 제후가 통치하는 영역을 일컬어서 나라 국자를 써서 국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국이라고 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왕의 힘이 미치지 않아서 왕이 개입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누가 알아서 다스린다? 제후가 알아서 다스린다. 그걸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은 자치라고 해요. 왕이 알아서 다스린다. 제후가 알아서 다스린다라는 뜻에서 자치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왕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후가 죽으면은 누가 그 뒤를 이어서 국을 그 땅을 다스리느냐? 왕이 새로운 사람을 제후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제후가 자기의 아들에게 그 땅을 물려주어서 계속해서 통치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세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왕은 제후를 임명하여 자신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을 다스리도록 하였다. 그래서 그 땅을 국이라고 불렀는데 국을 다스리는 것은 제후가 알아서 하였다. 자치라는 것이고 제후가 죽으면 그 뒤에 그의 아들이 그 자리를 이어받아서 다스렸다. 세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쨌든 하지만 이 제후라고 하는 사람은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무엇 할 필요가 있었느냐? 뭐 어떤 의무가 있었느냐? 왕이 위험에 빠지거나 다른 나라랑 전쟁을 할 일이 있을 때에는 군대를 이끌고 가서 왕을 도와야 했어요. 군사적인 봉사의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공물을 바칠 의무가 있었어요. 어쨌든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왕을 찾아가서 뵙고 알현하고 자기 땅에서 나온 생산물 중에서 세금으로 거둔 것의 일부를 왕에게 바쳐야 하는 예의를 갖춘 선물을 바쳐야 하는 공납이라 그러는데 어,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왕은 재후를 임명합니다. 재후는 왕으로부터 받은 토지와 백성을 지배해요. 하지만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왕이 위험에 빠지거나 전쟁을 할 때에는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를 도와야 하는 군사적인 봉사의 의무를 가지고 있었고 정기적으로 왕을 찾아뵙고 알현하면서 예의를 갖춘 선물, 공납, 공물 같은 것들을 바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런 식으로 다스렸다라는 건데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음, 어느 분 목소리가 굉장히 크시네. 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세대가 거쳐가면 거쳐갈수록 생판남한대나그 얘기 조금 이따가 하고요. 지금 문제는 뭘부터 얘기를 할 거냐면은, 그럼 이 봉건제를 왜 혈연적 봉건제라고 부르느냐라는 거죠. 왜 그럴까? 봅시 제후는 왕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을 왕을 대신해서 다스리는데 왕은 그 땅에 개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지가 왕처럼. 그렇죠. 마치 자기가 왕처럼 행동하면서 그죠? 왕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서 힘을 길러서 자기가 왕처럼 행동할 수도 있고 또는 자기가 왕이 되어 보겠다고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 제후라는 사람의 권한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왕은 제후를 어떤 사람으로 임명할 필요가 있었느냐? 얘는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라는 믿음을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제후를 임명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렇다면은 내 주변에 내 주변에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로 나의 가장 가까운, 그렇죠. 가족들인 겁니다. 자 그래서 왕은 어떤 사람들을 제후로 임명했느냐? 자신과 혈연관계에 있는 가족들을 제후로 임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제후들은 그래서 주로 왕의 아들이나 동생이나 친척 아니면 정말 친한 친구, 여기 보면 은 공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큰 공을 세운 충성스러운 정말 믿을 수 있는 신하들 이런 사람들로 제후를 임명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봉건제를 가지고 무슨 봉건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왕과 제후가 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혈연제.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봉건제를 일컬어 혈연적 봉건제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자한 가지 더. 자 그렇다면은 제후들은 왕으로부터 받은 백성과 토지를 온전히 자기 혼자의 힘으로 다스릴 수 있었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왕의 힘이 부족해서 제후를 임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제후 역시 자기만의 힘으로 혼자서는 그 땅을 다 다스릴 수는 없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제후 역시 자기 아래 경 또는 대부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백성과 토지를 나누어져서 내 힘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을 너희가 대신 다스려라 라고 했던 것이고요. 제후 아래에 있는 경이나 대부는 마찬가지로 제후에게 군사적, 공사와 공물, 아현 이런 것들의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이 경이나 대부라고 하는 사람들은 선비 사라고 불리는 이 지배 계층들을 함께 동원을 해서 자기가 제후로부터 받은 토지와 백성을 지배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왕, 제후, 경 또는 대부 그리고 사로 이어지는 이러한 지배층들이 넓은 토지를 대신해서 다스리는 제도가 바로 봉건제라고 하는 제도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왕이 제후를 믿을만한 사람으로 임명해야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제후 역시 경대부를 어떤 사람들로 임명할 필요가 있었다? 믿을만한 사람들로 임명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대부 역시 제후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들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임명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에서부터 제부, 경, 대부까지 나라의 통치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뭘로 연결되어 있을때 혈연, 핏줄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봉건제를 일컬어 뭐라고 부른다? 혈연적 봉건제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렇다면 이 혈연적 봉건제라고 하는 제도는 주나라가 왕의 힘이 약할 때 나라를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잘 운영이 되었을까? 이 땅을 지배하는데 효과적이었을까? 네, 굉장히 효과적이었어요. 왜냐면 내가 믿을 수 있는 나의 가족들이 임명해서 그들로 하여금 땅을 대신 통치하도록 하였단 말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혈연관계에 있는 이 가족들은 그 혈연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왕을 위해서 충성하고 나라를 열심히 다스렸어요. 그래서 이 혈연적 봉건자라고 하는 제도는 주나라가 초기에 국가를 정복하고 지배하는 데에 안정시키는 데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동하였던 제도였다고 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런 어떤 법과 제도가 있으면은, 무엇이 또 필요하냐면요. 그것을 뒷받침해 줄수 있는 통치의 사상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데올로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왕에게 충성해야 된다. 나라를 왕을 위해서 잘 다스려야 된다. 라고 명령을 내릴 거면은, 그 뒤에 뭐가 붙을 필요가 있느냐? 왜 왕에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이 붙을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통치의 사상, 이데올로기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주나라 왕을 그래서 어떠한 통치의 사상을 만들어냈느냐? 바로 천명사상이라고 하는 통치의 사상을 만들어냈어요. 천명사상이란 무엇이냐? 왜 내가 왕이 되었느냐? 왜 너희는 나에게 충성을 해야 되느냐? 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한 것이냐면은 나는 하늘로부터 아들이. 선택받은 사람이다. 하늘로부터 이 땅을 다스리라고 명령을 받은 자이다. 라고 설명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네는 나한테 충성해야 돼. 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주나라의 왕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느냐? 하늘의 아들. 뭐라고 읽어요? 천자. 천자라고 부릅니다. 나는 하늘의 선택을 받은 자라는 의미에서 천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나에게 충성하고 봉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다른 의문이 있을 수 있겠지. 왜 하늘은 당신을 선택했느냐라고 또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죠? 거기에서 나온 또 다른 사상이 무엇이냐면 바로 덕치주의입니다. 왜 내가 하늘의 선택을 받았느냐? 그것은 나는 덕! 사랑으로서 백성들을 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늘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천자임을 내세웠다라는 것이에요. 자, 왜 내가 덕으로서 사랑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릴 줄 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였을까요? 실제로 주나라 왕이 덕이 많은 사람이라서 주나라 왕이 되었나요? 아니요. 실제로는 왜 왕이 됐지? 반란이. 팔라이 이렇게서 해 힘을 가지고 있어서 왕이 됐단 말이야, 그지 그런데 내가 힘이 세서 하늘로부터 선택받아서 왕이 되었다라는 식으로 설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백성들이 그걸 또 듣고. 백성이라고 하면 정확히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아 그래? 그럼 내가 당신보다 힘세지면 내가 왕대로 되는 거네? 라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불어서 선택받았다라고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너네들도 나라를 잘 다스려 왕이 되고 싶어? 그러면 은 덕으로 사랑으로 백성들을 잘 다스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혈안적공건재란 제도를 통해서 주나라 왕은 자신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넓은 지역을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었고 천명사상과 덕치주의를 바탕으로 그혈안적공건재란 제도를 뒷받침하면서 효과적인 통치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음. 자, 그런데 주나라가 왜 망했느냐. 자, 여기 쓰여있고 아까 잘 얘기해줬는데 혈연적 봉건제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제후나 경대부가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걸어놨던 안정장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너는 나의 가족이야라는 혈연관계였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혈연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건 종법제라고 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요거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 여기다 넣으려고 했는데 자리가 없어서 못 넣었고요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필기를 할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같이 쓰면서 왜 주나라가 망했는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듯이 어, 주나라에 왕이 있어요 자 왕이 죽으면 누가 그 자리를 이어받을까요 왕이 죽으면 왕의 아들 그렇죠 와, 왕의 아들이 그 자리를 이어 받습니다. 그죠? 이런 걸 가지고 왕의 아들이 이어 받는데 몇째 아들이 이어 받을까요? 그렇죠 첫째 아들이 이어받습니다 이렇게 장자에게 첫째 아들에게 자신의 자리를 물려주는 걸 가지고 종법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아무튼 왕이 죽으면 그의 첫째 아들이 왕의 자리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죠 자 하지만 왕에게는 아들이 하나만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둘째 아들이나 셋째 아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왕의 동생을 비롯해서 여러 친척들이 또 있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또는 왕의 동생 이런 사람들은. 뭐가 될까? 제후. 그렇죠.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렇죠. 왕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을 다스리는 제후로 임명이 되어서 잘 다스렸을 겁니다. 혹시 여기 영상이 여기까지 나오나요? 잠깐 봐줄래? 찍히고 있니? 제후까지 찍혀요? 아, 네, 다행이네요. 재후로 임명이 되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또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아, 이 재후를 임명하는 걸 가지고 땅을 나누어 준다라는 의미에서 분봉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자, 봅시다. 지금 왕과 재후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왕과 재후의 관계? 혈연적 관계. 그죠? 그러니까, 이 둘의, 이 왕이랑 재후의 관계, 어떤 관계예요? 형제. 형제 관계예요. 그죠? 형제 관계, 에 가까운 혈연인가요? 네, 가깝네요, 그죠? 동생은 형을 위해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충성한 의지가 있었을까? 있었겠죠, 그죠? 혈연적 봉건제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가, 이, 이, 얘가 죽으면 그 다음에 누가 그 자리를 이어받을까? 예, 아들. 그죠? 그의 첫째 아들이 또 그. 이어받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재후가 죽으면 그 자리를 누가 이어받을까? 그 예, 아들. 그렇죠? 마찬가지로 왕의 또 다른 자식이 아니라 제후의 아들이 그거 이어받는다 했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다른 제후들도 그의 아들들이 그의 자리를 이어받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왕과 제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어 사촌 아빠의 동생의 아들이니까 그렇네요 사촌이네요 그죠 여러분들 사촌 형제랑 좀 친한가요 그렇게 친하다고는 하시는군요. 하지만 누군지는 알죠 네. 네, 그죠 그래도 어떤 가족이라고 생각은 사죠 그죠, 그죠. 아직까지는 그래도 혈연적 봉건제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시간을 더 지나볼까요? 얘가 죽으면 그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이 이어받을 겁니다. 그죠? 얘가 죽으면 그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이 이어받을 것이고 얘가 죽으면 그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이 이어받을 겁니다. 자, 그 다음대로 가면 왕과 제후의 관계는 8천이 될 겁니다. 그 다음 들어가면 왕과 제후의 관계는 16천이 될 거예요. 그 다음으로 가면 32천 그 다음에는 64천 그 다음 에 왕과 제후는 128천의 관계가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 나의 128천 형제의 친척 누군지 아나요? 몰라요. 그죠 나와 128천인 사람 뭡니까? 남남 그렇죠. 아, 남남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128천이 나의 128촌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할 의지가 있을까? 없어요. 그죠? 자, 이거는 왕과 제후의 관계뿐만 아니라 제후와 제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형제고 삼촌과 조카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남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혈연적 봉건제는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느냐? 시간이 점차점차 지나면서 시간이 점차점차 지나면서 제후들이 왕의 명령과 는 별개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왕에 대한 충성심이나 아니면 결속력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죠. 와, 제후의 충성심이나 결속력 이런 것들은 점차 점차 약화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제후들이 왕과는 별개로. 왕과는 별개로 자기가 다리 쓰리는 지역에서 제멋대로 하려는 성격, 독립성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된다? 강해질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시간이 점차점차 지나면 지날수록 주나라 왕실이, 주나라의 왕이 제후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이라든지 그 힘, 힘이라든지 통제력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어떻게 될 것이다? 약화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반복되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내가 왕이 왕될 거야 면서 그렇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나서거나 아니면 왕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나는 내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내 맘대로 할 거야라는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주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원래는 왕과 신하의 관계인 공건제를 통해서 하나의 나라였지만 시간이 점차, 점차 지나면서 분열되 그렇죠. 제후들이 저마다 각자 자기의 나라를 만들고 운영하고 세워나가면서 주 나라가 여러 개의 나라로 분열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러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주 나라가 수많은 제후들의 나라로 분열이 되면서 중국 최초의 분열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 시대를 뭐라고 부른다? 춘추 전국시대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춘추전국시대라고 부른다. 아, 이거 미리 쓰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춘추전국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상화강 중류지역에 최초의 왕조인 하왕조가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 실체를 확인한 것은 바로 상왕조 시기부터이다. 상왕조가 그 나라가 실제로 존재했다고 라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수 있다? 그죠은허유적에서 발견이 된 다양한 청동기와 더불어서 갑골문, 갑골문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상왕조는 점을 쳐서 국가중대사를 결정하는 나라였고, 갑골문은 바로 거기에 사용된 도구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왕이 아직까지 힘을 약해서 신의 뜻을 물어서 정치하는 신정정치의 국가였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후에 상왕조는 주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주나라는 왕이 이 넓은 땅과 백 직접 다 통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제도를 시행하였다? 혈연적 봉건제라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믿을 수 있는 자기의 가족들을 제후로 임명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왕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을 대신 다스리게 하였다. 라는 것이었어요. 제후들은 왕과 마찬가지로 믿을 수 있는 자기의 가족들을 병 또는 대부로 임명해서 제후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을 대신 다스리도록 하였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현명사상과 덕치주의라고 하는 통치의 사상을 내세워서 이들로 하여금 왕을 향해서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설명하였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주나라 왕은 이렇게 넓어진 땅과 백성을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었는데 이 혈연적 봉건제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다? 시간을 지나면 지날수록 혈연관계가 약화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점차점차 왕과 제후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서 제후들은 왕의 통제를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마치 자기가 받는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왕처럼 행동하게 되면서 주나라는 수많은 제후들의 나라로 분열되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 시대를 무엇이라고 한다? 춘추 중추 전국 시대라고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중국이 수많은 제후국들의 나라로 분열되면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들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거나 정리 안된 부분이 있으면 꼭잘 정리해 두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